안녕하세요. 저는 2000년 1월 1일생 배우 한가을이라고 합니다. 오늘 음, 촬영... 사실 처음이라서 너무 긴장하고 막 그랬는데 하다 보니까 그 포토 실장님이나 다들 엄청 잘하고 있다고 말씀 계속 해주셔서 용기도 붙고 하다 보니까 저도 좀 자연스러워지고 편해지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끝날 때는 너무 재밌게 그 약간 아쉬웠어요. 제일 았어요 시인은 진짜 전 집에 있는 걸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집에서 넷플릭스 보면서 쉬거나 이런 걸 너무 좋아하는데 가끔 막 기회가 자주 있진 않은데 아빠 이 쉬는 날마다 보통 아빠랑 등산 가는 것 같아요. 좋아하는 영화는 너무 많긴 한데 주동호 배우님을 제가 더 좋아해요. 그 배우님 이 연기를 너무 잘하셔서 보고 제가 좀 배우고 하는 것들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. 그래서 주둥우 배우님 나온 어느 날우이나 드라마는 제가 미드 프렌즈라고 요즘에 진짜 빠져가지고 끝내보고 있는데 그 캐릭터 한, 한 인물, 인물, 인물마다 그 사람의 특징이나 뭐다 개성 이런 것들 다 살아나 있어가지고 보는데 지금 너무 재밌어서 요즘에 프렌즈에 빠져있어요. 저는 어떤 배우가 되고 싶다 했을 때 생각나는 건큰 뭐 다른 몸짓이나 뭔가 대사 이런 게 아니더라도 제 눈으로 뭔가 상대방한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배우가 되고 싶고, 뭔가 제 연기를 보면서 좀 진짜 저런 사람이 있을 것 같고, 그 사람의 인생을 뭔가 그려보고 공감할 수 있고, 사람들이 진짜 친근하게 다가올 수 있는 그런 배우가 되고 싶어요. 제가 아직 좀 부족한 게 너무 많은데 방금 제가 말했던 어떤 배우가 되고 싶다고 말했던 것처럼 그런 배우가 되기 위해 많은 연습과 성장을 해서 꼭 그런 모습을, 모습으로 관객들에게 다가가고 싶습니다. 감사합니다. <웃음> <웃음>